나갔군.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켜네? 오늘은 9월 20일이고요 한국은 추석이죠 지금 추석 때 이렇게 해외 나와있으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막 그런데 여기는 그냥 평범한 월요일이니까 추석 기념으로 간만에 p c 칩스 먹으러 갈 거예요 최근에 친해진 언니가 있는데 같은 학교 다닐 언니여가지고 그 언니가 p c 칩스 먹으러 가자 해서 지금 언니 만나러 가고 있어요 서서 개선대에서 바로 먹었어. 짜자. 옥스포드 최고의 피시앤칩스 집입니다. 구글 맵 평점도 진짜 높고 구글 맵에 리뷰도 제일 많은 곳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I'm to e a eat it. g o o e it. I'm e it. I'm i n e it. I'm i n e it. I'm i n e it. m o n t e o n e it. n e it. i o i e it. o o a i i n e it. I'm o e a i n g e a it. Maybe you should have another sauce just in case I'm wrong. Just a little bit. Anyway. Anything else for you? That's it. Thank you. Thank you. 너가 블로그 할수 없는 거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아메리카노. 또 아예 하루 가세요. 두달반 동안. 제가 취직하고 싶은데가 덥지기도 해가지고 거기 가려면 플러스가 영업 편수여가지고. 요즘 확실히 해가 짧아진 게 느껴져요. 자자탄의 사랑 어, 명곡, 명곡 와, 술잘 먹었다 얘만 지금 얼, 얼마 맛있게 먹어줄게 내가 Yeah.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고 아예 아니, 이걸 가져왔지 아섞어먹고 아, 먹으려고. 져서 먹으려고? 나중에 언니 갈때 까먹지 않아야 비빔밥 조금 진짜 조금이거든? 진짜 밥한반틈 분량? 먹어보자 맞아, 맞아. <웃음> 이거 섞어야 되나 근데? 이렇게? 어, 믹스 잎... 쉐이킹 섞어보자 아 <웃음> 오, 오, 술 냄새 플러스 초콜릿 냄자. 너와이 초콜릿... <목소리도> 진짜 진하다. 뭐야? 그냥 초콜릿 마시고, 그냥 마시고. 그냥 초콜릿 녹인 거 같은지. 아니 이거 그냥 초콜릿이야. <목소리도> 저... 뭐야? 근데 술 맛은 나긴 나왔니? 그냥도 그냥 먹어볼래? 개존맛탱인데 아, 이렇게 점프하는데? 응. 어. 여기 안 오나? 어. 뭐 먹고 있는 것 같지? 성격이야.